자, 나왔어. 잔, 잔, 잔, 잔, 잔, 잔, 이럴 수가? 여기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귀포가. 오늘 서귀포 자연대원에서 캠핑을 할 거예요. 잘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 편백숲 야영장. 가는 길에 어, 여기 잠깐 법정의 오름에 들려서 법정학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 너무 기대되고 길이 너무 예뻐요. 어디지? 법정의 오름이 어디지? 가고 싶은데 아 너무 예쁘다. 와, 정말 원래 알고 있었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름을 오를 때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지요. 와저 앞에 계단은 뭐지? 아, 나 예전에 와봤는데? 여기가 이랬었나? 근데 어쨌든, 이, 이미 서울포 휴양림 안에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음, 그렇게 뭐멀지 않아요. 휴양림 가기 전에 어, 법정학 오름에 잠깐 올라서 <웃음> 너무 좋다. 산의 정기를 맞고 아 그리고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정말 뷰가 전망대에서 뷰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한라산을 굉장히 가까이서 볼수 있는 오름이죠 아나 이제 숨차다 초록 색깔이 한 여름인데도 참 제주도는 희한한 게그 꽤 짙은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아니다? 난데림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법정사라고 그 항일운동이 시작된 그런 절터가 있어서 법정학 아래 법정사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스님들과 함께 그냥.. 그, 그.. 이렇게.. 예쁘게 항일운동 한게 아니라 무력 <웃음> 굉장히 세.. 막 세게 했었다 그래요 와.. 나무 봐 이거는 약간 다른 휴양림에 있는 그 박정희때 막 미친 듯이 심은 그 삼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진짜.. 나 흥분했다 이 나무는 진짜.. 진짜 옛날, 와, 이 나무는 밤에 보면 무섭겠는데? 장난 아니야. 오, 이거.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전망대 200m. 아, 제주도 휴양림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숱이나 LPG, 뭐 이런 거, 알콜 램프, 이런 거다 금지거든요. 지금. <웃음> 거의 전망대 가까이 오르자 이 차는 숨소리 어찌할꼬 거의 다왔어요 그리고 전기도 쓸수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전기를 쓸수 있는 애가 붉은 얼음 자연휴양림인데 거기 지난번에 갔었는데 전 안썼어요 뭐 전기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심심해질 틈이 없잖아 근데 나는 캠핑을 오는 이유가 좀 심심하려고 오는 건데 할 것도 없고, 심심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전기는 그냥 배터리 충전해 온 거? 그것 다 쓰면 뭐, 되더라고요. 갈 거고, 네, 여기는 네, 샤워도 못 하고, 그래서 또 더럽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다 왔어! 어. 자 기대하세요. 이곳은 바로 짜자잔. 다 왔어 다 왔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럴 수가. 여기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포가. 와 이게 약간 장마철. 날씨라 구름이 이렇게 막 신선 노름하듯이 근데 이거 구름 빨리 지나가는 거 보세요 어, 이게 구름은 진짜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다 갑자기 딱 올라오면 뻥 하고 보이잖아요 원래 여기 위에가 그 한라산 봉우리가 딱 보여야 되는데 네. 구름에 가렸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너무 예쁘잖아 아 너무 좋다 인생 뭐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자연과 함께 자연의 위로를 받는 거지 뭐 지금 여기 밑에가 막 엄청난 숲이고 정글이잖아요 이 여기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온 거예요 이 안에 너무 이렇게 차가 차 길이 있어요 음,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버리네 음.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어, 돌아가서, 이제, 야영장에 가가지고, 텐트를 칠 거예요. 저기 멀리. 뭐... 오늘 먹을 거는, 아, 이거는다이 뭐, 필요할까봐 해서 가져온 거고, 원래 이거, 뭐지? 텐트 치고, 이제, 티라미 슈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티라미 슈 사온 거거든요? 근데, 어, 이미 다른 텐트에서 고기로 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 냄새 공격에 대항하려면 타리씨는안 되겠어요. 이거는 야식으로 바꾸기로 하고요. 음, 제가 오늘 불고기, 불고기랑 한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불고기 한치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맥주도 먹을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찹라면 같은 거, 찹나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나 가져왔는데, 글쎄? 이거는 내일 먹을까? 아니면 기어식도 있고, 사실 먹을 건 너무 많아요. 차에 있던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 져 보면 돼요. 특별히 준비한 거는 불고기이기 때문에, 불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판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개시하는 날이에요. 음..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이 캠핑장에서 먹는 커피가 맛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고기부터 구워 먹게 생겼네요 그리고기한치고네밥 그리고 맥주, 그리고 이야.. 좋죠? 여기 약간 사이트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제가 이쪽 앞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어떻게 할까요? 찰떡같이 골랐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겠습니다.